뒷머리를 잘 잘라야지 미의 상징인데요. <웃음> 어 이제 우리 손님이 기본적으로 뒷머리를 자르고 오셨는데. 수보음 용사분들 머리 자를 때 조금 음잘 잘라 주십사 하고 제가 이렇게 한번 올리는 건데 보시면 여기를 많이 못 올려 셔서 밑에만 이건 제가 자른 게 아니라 기존에 이제 머리가 그지? 네 밑에 부분만 돌리시고 윗머리를 못 올리는 경우가 있어 뒷머리를 좀잘 자를 수 있도록 제가 뒷머리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체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남아 있는 게 별로 안 좋다고 하셔서 또 오신 거예요 머리를 좀 잘못 자르긴 했죠. 여기 손님이 잘못 얘기했을 수도 있죠? 그죠? 네, 네, 어. 네. 그래서 이제 일단 요런 어떤 이렇게 밑에 머리만 그 약간 낮은 상고로 잘랐던 것 같아요. 결국엔 근데 이제 좀 층이나 이런 게좀 약간 좀 미흡하긴 했지만 요거 한번 잘라서 보여드리게 요잘 보세요. 지금 현재 밑에는 이제 일주일 전에 머리를 잘랐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많이 자를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라인 정리만 하면 될것 같고요. 윗머리를 약간 제가 말씀드리던 위에 90도로 올려서 이렇게 살살 이렇게 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금 남아있는 이런 위에 있는 층머리가 없어지면서 살짝 이렇게 올라가겠죠 우리 손님은 좀 머리를 조금 짤막하면서 깔끔한 머리를 원하시니까 그 부분을 만들어 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감하게 자그 다음에 초보용사분들은 이렇게 6mm 편하게 6mm 끼셔서 그냥 그 밑에 선이 있으면 이렇게 밑에 돌리고 나서 윗머리를 이렇게 살짝 레이프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정리해주시면 아주 정말 깔끔하게 올라간 머리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요 윗머리를 살짝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정리해주시면 6mm 정도로 잘라주시면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올라간 것처럼 보이죠. 일단 깔끔한 거죠. 그 다음에 밑에 라인을, 어 이렇게, 토끼 클리퍼로 해서, 이렇게 라인만,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 안 해놓게 되면, 이렇게 좀 지저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아주 깔끔하게 라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무리로 2mm 정도, 2mm 정도에서, 약간 이렇게 살살, 살살 쳐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2mm 정도로 이렇게 살살 해주시면 라인이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걸볼수 있죠. 그래서 밑에 라인을 잘 잘라달라고 제가 뒷머리를 영상을 계속 올렸던 거예요. 자 오른쪽 한번 가볼까요? 여기 와서 보시면 정확하게 알수 있죠? 이렇게 층이 이렇게 올라가던 머리를 지금 밑에 라인만 이렇게 잘랐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살짝 이렇게 올려줄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 6mm를 끼고서 편하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6mm를 끼고서 그냥 살살 올려주세요. 이 부분을 좀 잘라주셔야 뒷머리는 약간 좀 모양이 나오겠죠. 이렇게. 편하게 하려면 6mm로 이렇게 밀어주세요. 또 여기는 짧게 쳤지만 이 부분은 좀 길죠. 그런 부분도 체크가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위에 머리를 이렇게 쳐주시고, 쳐주시고, 이렇게 살살. 이렇게 쳐주세요. 그러면 체크를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라인이 아주 깔끔하게 들어갈거예요그 다음에 다시 2mm 탭 끼지 않고 천천히 천천히 이렇게 힘 빼주시고 손목에 힘을 좀 빼주시고 살살 올려주시면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형성이 되는거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밑에 라인을 살살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아주 깔끔하게 옆에 마무리가 되는거죠. 그래서 이렇게 라인을 정리를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은 해주셔야 되고요. 또이 라인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거는 정확하게 손님하고 상담을 해서 해주시는 게 좋고, 어, 그 다음에 이렇게 밑에 라인을 이렇게 살살살 쳐주시면 아주 깔끔하게 밑에가 정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뒷머리 한번 볼까요? 같이 연결시켜 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뒷머리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요번에는 이제 빗을 이용해서 이렇게 빗과 클리퍼로 이렇게 쳐주시는 거예요. 주시고 제가 최대한 지볼수 있게 앞에다 두고서 하기 때문에 조금 흔들려도 양해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밑에 3mm. 음, 밑에 부분이 좀 약간 짧게 파인 부분을 이렇게 3mm 정도로 해서 그냥 편하게 지금 한 손으로 잡고 하고 있지만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살살 쳐주시면 돼요. 힘을 조금 빼주시고 잘라주셔야 돼요 우리 손님 목이 절대 안 움직이죠 네, 힘을 빼서 이렇게 잘라주시면 어, 잘안 움직여요 이렇게 해주시면 뒷라인이 아주 깔끔하게 정리되는게 보일 수 있죠 이렇게 아주 리얼하게 오늘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잘라주시면 굉장히 좀 깔끔하게 그, 잘랐던 것도 잠깐 이렇게 감춰질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위에랑 이런 부분들을 정리할 때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너무 밑으로, 밑으로 내리는 것보다 이렇게 살짝 올라간 게 훨씬 더 깔끔해 보이잖아요. 이상, 블랙형이었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해라. 네, 화이팅. 어. <웃음> 배신하지 마. 네. 블랙형. 구독!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 <웃음> 꾹.